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포순이에요 포순이 하이 포하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저희를 이야기할래요 저를 이 집으로 데려온 집사들은 손길이 따뜻했던 하얀 오빠와 입술이 빨간 예쁜 언니였어요 입술 빨간 언니는 자기를 난이라고 속이고 앞으로 제 엄마가 되었다고 해요 따뜻한 오빠는 아빠가 되었죠 저를 이 집에 데리고 온날 포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저한테 포동이라는 오빠가 있었다고 했어요 포동 오빠는 멀리멀리 여행 가고 싶어서 조금 빨리 무지개빛이 나는 다리를 건너가 예쁜 별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오래오래 엄마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제가 많이 아주 많이 크면 볼수 있는데 그때 오빠가 저를 알아보고 잘 챙겨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아가예요. 잠이 많아도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은데 엄마 아빠는 아침 7시에 나가면 밤 8시에 들어와요. 그 사이에 포슨이 저는 너무 심심했어요. 엄마 아빠가 오면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 답답해. 그래서 앙! 그러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저를 봐달라고 매일매일 말했어요. 깨물면 혼내는 엄마가 너무 미웠지만 엄마 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마를 맨날 쫓아다녀요. 아침이랑 저녁이랑 달라지는 엄마 얼굴을 보려고 화장하는 것도 하고, 화장실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상해요 안 나오거든요 문을 닫으면 열어달라고 막 문을 긁었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다냥 그렇게 엄마를 괴롭히니 엄마가 어느 날부터 하루종일 저랑 같이 있어주기 시작했어요 을 음, 퇴사하는 것을 했다고 해요 저를 위해서겠죠? 제가 엄마 아빠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혹시나 나를 두고 어디 가지 않을까? 혼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어요 엄마가 소원을 들어줘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집사들을 쫓아다니는 이유랍니다제 엄마 아빠잖아요 <웃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포순이는 건강하게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에겐 아직 3 0년치출르가 있다고요 근데 제 이름은 포순이인데 다들 귀여워라고 해요 이름이 어느 순간 바뀐 것 같아요